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좁은 이한칸 속에서 야생에서 생존하는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하지만, 나 혼자 플레이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미연이랑 같이 하겠다. 아, 미연이 좁아 죽겠어. 절로 가봐. 아, 야, 도도. 아, 저...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아, 또... 아, 야, 아, 아, 좁아. 하이, 하이. 아, 요로로야 야, 야 요로로까지 누르면 안 되는데. 너무 좁은데, 그건. 아 왜요? 저 끼워주세요! 아 좁아 좁아 아. 어우 내 자리도 있나? 아 야야 어, 아, 아, 아 좁아 잠깐만! 음. 방송에 내 얼굴 안 나오잖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닌데? 여러분들? 안..안녕하세요? <웃음> 아, 아, 녕 이렇게 여러분들 좁은 공간에서 야생을 하는 겁니다 아아야 아, 아, 아, 야, 아, 여기서 야생을 아, 어떻게 해요? 아죽켜 좁아 죽겠어! 그만 때려! 비켜! 그만 때려! 아, 그만 때려! 아, 그만 때려. 아 이거 공간을 점점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공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찾아보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 죽여, 죽여. 그래, 죽여볼까요? 아니야, 그냥. 어, 너, 그만둬, 그만세려. <웃음> 그냥 죽이고 나 혼자 살아야겠다. 안돼. <웃음> 어, 오, 오, 뭐야? 털다. 아 아이템 창을 열면 늙, 늘어지나 봐. 어. 왜보졌다 아, 좀 사기 편해. 아, 편안해. 오, 나무도 캐봐 어! 나무 캐니까 공간이 또늘어나습 어? 소도 나왔어 공간 나왔는데? 어? 그러네? 자, 소도 나왔고요 아 이게 업적을 깨면은 중간이 점점점점 늘어나는 거구만 어 댕댕이는 땅 파고 있고 벌써 어? 업적 근데 어떻게 보더라? 어, 업적 여깄다 어.. 작업대를 만들면 업적이 또 늘어나고 곡괭이를 만들면 업적이 늘어나는구만 나무 곡괭이 만들었고요 어! 넓어졌어! 오, 넓어졌어! 와 됐다! 야.. 아까 김미야 겨드라기냄새 쩔었는데 야 아, 생각... 냄새 김미야이 냄새였어요? 어, 상... 농구한 암모니아 냄새 자 어쨌든 다음 업적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적 돌고갱이와나무칼을 만들어라 나무칼 만들었고 돌고갱이 어, 상자, 상자 에 고기가 있어 어 먹을거구나 먹을거는 좀 아껴두자 근데 연매나 위를 봐왜 우와 뭐야? 우와 닭이 내려왔다 아야 닭이 문제가 아니야저 위에 섬이 있어 저기 위에 그러면? 나중에 가는 곳인가 봐 자, 그다음은 다음 업적! 음. 어, 황금사과를 만들어야 되고? 뭔소를 잡으래? 그리고 가죽을 얻으라는데? 가죽? 이거 해야 돼, 저거 되잖아. 저거 나무갱이, 나무갱이 음. 나무갱이 달라고? 안 되는 업적 아 이거 부리공 깨야지 좀 넓게 살자 병행기 옆에 만든 다음에 오! 예. 아 날아졌다 예. 야소 잡는다 그러면? <웃음> 소. 돼지도 있다 소 잡아야지 이게 업적이 깨지거든 우와 똑같다 뭐가이 <웃음> 돼지랑 봐봐 여기 돼지 아, 음. 핑크 색깔이잖아 어. 이 돼지도 핑크 색깔이야 이야 응? 응? 돼지가 말을 한다 우와 아. 쟤! 쟤! 야, 저지 아니에요! 뭐래? 자, 그러면은, 일단 저 곡괭이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나? 아니야. 한 명만 있으면 될것 같아. 그런가? 맞아. 일할 아, 사람만 들고 있어. 화로가 필요하네요, 또. 화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누가 이렇게 노는, 노는 거 아니야? 농땡이 피우는 거 같은데? 아, 힘드네. 마인크래프트. 그래. 동상인 줄 알았잖아. 나는. 응? 그 버그야. <웃음> 나 지금 지하에서 땅 파고 있어. 어. <웃음> 그래. 이리나 하나 <하러> 가 볼까? 목... <웃음> <웃음> 그래. 이리나 해. 이겨 뭔? 와, 와, 아래 몬스 소리가 엄청 난 걸? 내려가면 안 되겠는데? 이네는나 미치. 와, 아래 고민 <웃음> 와, 뭐야, 뭔 소리 왜 이렇게 많아? 아, 아. 와, 아래 뭐야터 가? 야, 이건 철갑옷 입어야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따, 이따가 가자. 이따가 이거 철갑옷 만들고 가자, 우리. 이 정도 몬소 양은 은 철갑옷 필요해. 근데 아이템이 저기 있다고. <웃음> 아, 이따 찾으러 가. 안 없어질 거야. 어? <웃음> 뭐야? 왜? 유적이다 유적이 있다고? 유적이다 유적이다 이거 엔더 드래곤 그 거기다 그치 오, 오, 어, 그럴 피팅. 가능성이 높아 오 오? 그러네? 오 뭐야 뭔 소리야 갱댕어 얘들아 문문 열어 물어지말 <웃음> 이거 문 열어 <웃음> 어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어 얘들아 문 열어 문 열어 문! 문! 문! 나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웃음> 떨어져! 야 아래에 모수 진짜 많아! 어떻게문 닫은 건 누구야? 얘들아 <웃음> 내가 내려오지 말라 했잖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우리 가서 템 먹자 템템템템이 안에 있어 템 내가 다 먹었는데 어내 어? 어? <웃음> 거기서 싸우다 죽어라. 아니, 어디서 잰 되는 거야, 이몬터들 횃불 필요한가 봐. 제수분호4885 <웃음> 오늘 먹을 거다. 아니, <웃음> 사과 하나를 어떻게 버텨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사과는 물인가? 그럼 이것까지 주도록 하지. 이거로 직접 해서올라 <웃음>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근데. 아, 이거. 아, 블록을 캐면 이게 나오는 거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존 벌레가 있는 석재벽돌이 있어요. 러니까 물이 없을까? 물,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 있어 있었는데, 물이 있다고? 물이 있었는데, 한칸 늘리면 물을 얻을 수 있어. 오케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얘들아, 고백할게. 아까 블록으로 어이? 물을 막아버렸어. 그게 나야. 네가 사람이야? <웃음> 미안. 두 번부터 트롤이 심하네? 미안해. 저번엔 아마 다이아 여섯 개를 날렸지? 그치. 저기 그때 그곳에서 그랬지. 하지만! 다이아몬드 캐면 물을 얻을 수 있어! 야 근데 이거 너무 아래 아니야 다이아다! 어? 야. 어디? 와아땅 어. 음, 늘어난다. 니아가 해냈구나? 역시, 미아야물 아래, 물 아래 에 있는데 누가 퍼갔나보다. 아니네, 여깄네. 아! 물 푸자마자 거미가! 야. 거미 어디서 나온 거야? 다 죽였는데? 분명? 물 내가 퍼할게. 어, 나 아래 에 있어. 퍼어 이미 퍼어또 만들지, 또 만들지 마. 어, 그 양동이 먹었어. 굿. 이제 우리 밀 먹을 수 있는 거야? 응. 음. 빵만 이제 먹을 수 있어. 케이크도 만들어 먹자 d a r o k a Diamond, what are y o 다이아몬드를 there? Ah, 이 i a m o n d d i a m o 이 d Diamond, Diamond, 데 i a m o n d Diamond, Diamond, d i a m 자, 다이아몬드를 그대에게 응, 음, 좋 오! 진짜 깨지네? 진짜 깨지네? 응. 그 다음에 마법 부여들을 만들라고 하네요 다이아몬드 샥이 캐서 옥시디언 만들면 되겠네 오케이 다이아몬드 곡괭이 만듭니다 영광스러운 순간 아, 다이아몬드 곡괭이 수여식있있습습다다그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그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따아 용암이 없어야 돼 용암을 그아 괜찮아. 괜찮아. 괜다이괜게이 괜찮아. 괜찮아. 괜게아괜 할게 엄청 많거든 아괜 음, 뭐, 지옥도 가야되는구만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다이온도 곡괭이까지 만들었는데요 자 아까 그 좁았던 그 좁은 공간에서 이만큼 늘렸습니다 거의 뭐 동네 한 바퀴 돌아도 어, 웅동장한 바퀴 도는 느낌 다음 화차에서는 더 늘려보자고 알겠죠? 좋아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좋아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